두부 비빔밥 먹을거에요 밥풀이 앉아 밥풀이 앉아 밥풀이 앉아, 이리와 앉아. 앉아. 얘좀이상하다고그데 응? 강아지 수면음악 <웃음> 오늘 저녁은 오징어랑 목살 구워서 먹을 거예요 곤약살 주문한 게안 와가지고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파를 데쳐줍니다 썼으니까 대충 뒤집었다가 이렇게 해갖고 플러가습니다 지금은 7시 10분이고 오늘도 저녁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별로 안 더워요. That's so much. 이렇게 다 샀고 원래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택배가 온 거여가지고 이거 바로 넣고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. 원래 오이, 맛살, 파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으면 더 맛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간단히 먹으려고요. 저는 겨자를 좋아해서 넉넉히 따라서 잘 먹겠습니다 어, 너무... 파 파이는... 네 스푼. 네 스푼 넣습니다. 얼음 세알. 한 바닐라 라떼 먹는 맛이에요 오늘은 이그 브라타 치즈 샐러드 먹을 거예요 이제 부드러운 저는 정말 좋다. 경 라라스윗 생우유 모나카.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이거 제 내돈내산이고 진짜 맛있어요. 오늘 저녁은 육전이랑 미역국수 해먹을 거예요. 해동시켜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분만 재워줄게요 육수? 아 육수? 아니 국수 짠! 오늘은 옥수수 호박전 만들 거예요. 밤호박은 지난번에 쪄둔 거고 옥수수랑 밤호박은 진짜 여름 식재료여서 재료만 봐도 되게 여름여름한 게 느껴져요. you okay. 소소하고 옥수수 식감 때문에 톡톡 터지는 게 진짜 맛있어요. 저 생일 기념으로 평소에 하고싶었던 네일 아트 요거 해갖고 왔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되게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그레이브킨에서 주문한 요거트예요 말차, 멜론, 초코츄러스, 당근 케이트이렇게 샀습니다 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곳인데 제가 밤모박이 엄청 푹 빠졌잖아요.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원래 사던 곳에서는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내는 곳이에요. 꾸러미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보카도 두개 그리고 밤모박 세개 크기별로 소, 중, 대 그리고 딱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계 개랑 아보카도 두개 이렇게 해서 19,000원에 무료배송 삼착순으로 판매하는 게딱 떠가지고 어제 바로 구매했어요 제가 어제 구매하고 바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제 스토리 보신 분들 중에도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 배송 상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도시락 싸서 언니 집갈 건데 언니가 딱북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복숭아도 좀 잘라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도시락 만들 준비할게요. 오늘 저녁은 시금치 카레를 만들 거라서 시금치는 미리 씻어놨어요. 250ml. 250ml에 시금치 넣고 갈아주면 거의 끝이에요. 약간 매운맛